다가오는 뱀따위 적수가 되지 못한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스파이크. 다시 함정이지. 간! 차 떼! 떼! 으야. 으야. 차. 이번에 해볼게임은 정신나갈것같은 브금을 가진 정신나간게임 자태태입니다 <웃음> 이렇게 읽는거 맞아요? 진짜 정신이 나갈것같은 BGM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심지어 게임성도 정신이 나갈것같아요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비장 아 건치네 자, 이렇게 거대한 남자가 거대한 칼을 들고 스페이스로 검을 휘두르면서 나아가는 게임입니다. 심지어 점프도 가능하지. 핫!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 스파이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넘어가야 돼요. 핫! 두려움을 무릅쓰고! 참고로 점프 중에는 공격이 안 되니까 점프를 잘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뱀 따위. 적수가 되지 못한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스파이크! 다시 함정이지. 간! 아아! 뜨 떼! 좋아. 아! 뱀이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올 줄이야. 죽이고 위험한 함정 넘어가지고 아 너무 빨리 점프했는데 아우 야 가까스로 넘어갔어 대단해 나는 역시. 아! 아 저기 살짝만 점프하고 뱀이 나오는 걸본 다음에 다시 뒤로 빠져야 되는데 아 저기를 자꾸 깜빡하고. 그냥 점프를 해가지고 뒤져버리네 다시 강한남자 자태테자 여기서 헛헛 강한남자 자태테 절대 쫄지마라! 됐어 나이스입니다 <웃음> 보스전이라니 전별한보스 강한남자 자태테가널 용서하지 않으리 온대 자, 떼떼 계속 물어보자! 어, 뭐야! 뭐하려고? 아니! 가장 위험한 함정 스파이크를 소환하다니! 이럴 때 뒤로 물러나는 수밖에 없겠고!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스파이크를 소환하다니!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라 세웠구나 이 우매한 보스. 날 정의의 칼을 아하 하하. 에이, 아질수 없다. 죽어라 정의의 칼질. 그만 공격해. 아아 아, 아. 됐어. 이겼다. 평안 남자 차떼떼. 여전히 정신 나갈 것 같은 부금이로곤 속수는 공격이 안 되네요. 확실해? 응, 안 돼. 어이... 어. <웃음> 뭐야 떨어질 때 <웃음> 표정 봤어? <웃음> 강한 남자 잣대 때. 이 정도의 역경 따위. 아이씨 뭐야 저거. 타이밍을 잘 봐봐. 지금이야. 응 아니야. 지... 이 약간 맨 고지점에서 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히브랑켓 진짜 톡수 개 크네 진짜 약간 적당한 위치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넘어간 다음에 빠르게 착지를 해서 배을 잡는게 아닐까 기다렸다가 지금이야 바로 조져 죽이고 나는 앞으로 나간다 겁나 강하고 멋진 남자 자때때 잠시만 뒤로 가요 지금 바로 저 뱃! 지금! 와우! 속수가 나오진 않겠지? 오케이! 뱀 나오진 않겠지? 나오잖아 나오잖아! 완벽! 겁나 멋있어 자테떼! 오스전이로군 아니! 저것은 이때까지 나를 계속 괴롭혔던 속수증 이럴서가 길을 계속 끊잖아 좋아 이렇게만 하자고 둘셋넷 쳐서! 하나 차태띠 앞에서그 무엇도 의미없지 앞에 굉장히 날카롭게 생긴 가시가 있어 조심해 뭐야 이거 이제 가시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잖아 왜 찔끔찔끔 나와 덕골밖에? 아니 우빙을 치는 뱀이라니. 하지만 나의 검격 세 대면은 죽어버리는군. 나약한 것. I am mamam. 아니 왜 부금은 스테이지가 넘어갈수록 고차원이 되면서 정신을 나가게 할것 같은 거죠. 앞에 뭐 나올 것 같아. 뭔가 좀 세야 한데. 잡았다. 그렇지. 와 이거 좀 빡세네. 핫! 아 됐어. 완벽해. 역시 강한 남자 잖아, 태 Hello there. 이번엔 용인가? 엄마. 이런 나도 모르게 엄마를 찾고 말았군. 강한 남자, 는 엄마를 찾지 않는다. 놀랬잖아요 으악 으악 하얏 그렇지 완벽했다 강한 남자 짜띠띠 뭐야 이거 오 강한 아, 남자 짜띠띠 강한 아, 남자는 스피드함을 즐기지 이 정도쯤이야 가볍게 남겨준다 하 뭔데 이거 뭐뭐으으으으으 아, 아아아아 너무 아, 아, 아, 아, 어서아야아저거 지나고 나서 바로 파란색 공 나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피지컬 게임보다는 약간 암기 게임이에요. 정말 칼 같은 타이밍에 넘어가서 칼질 해 보겠습니다. 오안 맞네. 진짜 칼 같은 타이밍에 하면은 안 맞아. 어깨가 살짝 닿아도 안 죽네요. 와! 아아아아아 자, 떼 떼..... 좋아! 뭐야 보스전이야? 야, 그로을에가나 이제 공중... 공중에서 공격이 되는데요? 침착해 오, 죽을뻔 했다 하물몸이로군한광차다위 나, 자, 떼 떼를 막을 수도 없다 아이으 드디어 천공의 섬에 도착했는가 오 이제 공중공격 확실히 돼 아니가 원래 됐는데 안썼던건가? 분명히 공중공격을 했는데? 엄마... 엄마... 나 자태때가 엄마를 찾게 만들다니 정말 강한 녀석들이군 지금이다 참...매나요? 이거 뭐야? 뭐야? 이때까지... 히든이 있었나? 샌드백 모양의 머리띠를 두른 샌드백. 아, 깜짝이야. 아이씨, 소리 개콕. 아우, 내 진짜. 아, 심장 주저앉는 줄 알았네, 씨. 아니, 근데 각 웹에 그럼 히든이란 게 있었어? 정말 충격인데? 나닛! 기다려야 한다. 자 때때는 인내심이 난 많은 남자. 지금이야. 핫! 아! 자 때때! 조금이라도 느리게 가선안 돼. 지금 점프 다이언 믿는다 발판 어? 잠깐만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아니 나잣때 때. 강한 남자는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 비록 천장이 낮을지언정 기다려 봐라. 아, 아, 무서워 씨. 아, 기 기다린다. 자, 그때. 아이씨. 무서워. 아. 생각보다 앞으로 공이 닿는 거리까지 제가 못 나가기 때문에 뒤로 다시 빠져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찍은 다음에 바로 뒤로 빠고! 빠고! 빠고! 빠. 빠! 빠! 기다려 이제. 됐어. 어, 차탈뻔했네 역시 차대 강한 남자. 지금! 지금 가야돼 지금! 와! 미쳤다 와! 어, 뭐야, 무서워! 진짜, 진짜, 진짜, 진심으로 정신 나갈 것 같이 생긴 부스가 나왔어요. 어, 어려운데. 자, 이번에는 무지성으로 딜을 넣기보다 저게 공격 타이밍에 맞춰서 공격을 파야 하면서 동시에 딜을 넣어보겠습니다. 어, 뭐야! 움직일 수도 있어? 으... 아눈 공격 한 번만 막으면 되는데 그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자아아아아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뒤에 하늘은 되게 빨리 날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하늘이 빨리 움직이는 거지. 내가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어이씨. 아, 아래로 가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됐어. 이 정도 역경은 자태때에게 나무 겁도 아니지! 지금, 지금! 나노 컨트롤로 극복해주겠다. 핫! 히든 있다, 히든. 아우 소리커! 드디어, 마지막 스테이지다! 나약한 것들 감히 마성 앞에서 살고 있다니 너네 1탄 잡몹들이잖아 빨리 꺼지지 못해! 헐! 삿! 왔다 우빙 치는 뱀 따위 나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몇 마리야 미친! 그래도 한 마리씩 와서 다행이군 성가신 가신 녀석들 너희들도 날 막지 못한다 저건 박쥐냐 까마귀냐 어? 아니 히든이 또 숨겨져 있었다니 아 개시끄러워 진짜 이때까지 나왔던 몹들 다 나오네 보자 이것이 전부인가 우매한 보스 녀석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 요으으으으으으 약하구나 저 파란색 공의 정체는 너의 가래였던 것이냐 정말 더럽군. 아, 아, 아, 아, 아, 아! 너의 패턴은 모두 파악했다. 다음은 오른쪽이겠지 어, 어, 어, 어. 패턴이 바닥났나 보군. 벌써 같은 패턴이라니. 가 새로운 거. 바로 이겨주겠어. 잠시만요, 형. 도못 맞추죠? 넌 계속 두드려봤죠? 약하고나 최종 보스요. 뭐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인가? 야안 맞아. 공격할 수 없어. 일단 무조건 피해. 아 제발. 짜잔. 아, 아, 야. 아, 진짜 개오반데, 이거. 깰수 있나? 당연히 깰수 있지! 내 이름은 짜테해 강한 남자! 아, 아씨. 저 뱀이 문제네. 솔직히, 배 타고 있는 뱀만 안 나오면은 어떤 패턴이 나오든 별로 안 무섭거든요? 배 타는 애가 나오면은 패턴이 꼬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아. 저게 마지막 패턴이구나. 을다 잡을 필요가 없네. 마지막 패턴에. 다음 패턴이 없어요. 이거 기다리면 돼요. 천천히. 한 마리씩. 봐봐! 애들을 다 잡을 필요가 없다니까? 야! 도전과제 달성. 당신은 해냈다. 그러나. 엥? 그러나? 어 공주가 자떼떼아 <웃음> 어,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엔딩 크레딧과 함께 자떼 떼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이런 게임 사사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냥 유튜버들이나 하게 냅두고 <웃음> 뭐야? 각 레벨 마다 숨겨져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걸 다 찾으면 히든 스테이지가 나온대요 야 우리가 아까 잡았던 그 샌드백 있잖아 그걸 다 찾아야 히든 스테이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빡!